아 이렇게 이야기를 아, 나누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는데. 네, 그럼요. 네. 편하시네요. 그럼 좀, 어, 어, 좀, 좀 괜찮은 저는. 나 다비어 나써 오늘. 네, 네, 네. 다비어 나써 어, 오늘. 여기는 옥수로 들어야 돼 오늘.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.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. 아 그러면 여기 또 이제 17번 질문. 아직 뭐 23번 중에 많이 남았습니다. 편 왕관의 무게, 즉 리더의 책임감, 부담감 등등은. 어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해요 을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써 있어요 본인인지 모르겠어 완아 뭐 아. 아, 그러니까, 아. 어. 네,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끔 이제 리더분들 만나다 보면은 네, 네, 그러니까 네. 본인이 아니 아, 나 고객이다 고객 이렇게 설문드릴게요 어.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 보는 이렇게 그 아니사급보다 더, 더 높으신 뭐 네, 네, 네. 어느 큰 보험사 임원들 있잖아요 그 네, 네. 보면 그분들은 이제 친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술도 음, 마시게 되고 음, 음.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가끔 아니 딱, 그러니까 완전 속 털어놓고 나 음. 그러는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정말 대단한. 게. 신문 딱신 그러니까 뉴스에 딱 음, 나온 분들이 음, 그러니까. 가끔 도망치고 싶대요. 음, 도망, 책임감 때문에? 예, 그럼요. 도망치고 싶은 거. 음, 네. 내려놓고 싶다. 근데 이제 알겠지. 하시면 그 애로, 애로상을 누가 알겠어요? 예를 들어서 모회사 음. 뭐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 속사정을 누가 알겠어요? 음, 그잖아요. 네. 그치. 어, 그러니까 가끔 이분들이 술 취하시고 그러면 내려놓고 싶다고. 음. 그런 허 뭔가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. 저는 사실 그 위치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, 음. 좀 그런 거 아닌가요? 그죠. 그러니까 저도 리더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오고 또 반대로 주변의 리더를 보면 힘들다고 이제 막그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느꼈던 건딱 그거 하나였어요. 그냥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보게 되면 은 개인 사생활까지 털, 탈탈 털리는 거. 아, 힘든 일을 되게 많이 겪잖아요. 음.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 연예인분에게 어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기와 명예,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 포기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돌아가야 된다. 그러면 음. 스트레스도 안 받을 거다. 이거 다 포기하겠느냐고 라 물어봤을 때 그럼 돌아갈 사람이 <웃음>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없죠. 네. 네. <웃음> 근데 리더도 <웃음> 똑같은 것 같아요. 리더도 이게. 아무리 힘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음. 결국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FC로 돌아갈 생각은 저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음. 아, 이런 거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. 아, 근데 정답을 그러니까. 한거든요그 이번한테 그거 다 때려치고 FC하라고. 네, 안 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저, 네, 안할 거면 이제. 아, 네. 아, 네. 다 때려치시면 f c 영업생 하시고, 네, 네. 아니, 네 그렇죠, 이거 내가. 어. 네. <웃음> <웃음> 그만큼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. 고객 만나서 거절당한 우리 FC분들, FB분들 어렵죠, 어렵죠? 네, 힘들죠. 그럼요. 하지만 우리는. 성장할 수 있고 리더가 될수 있고 그런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버티는 거예요. 이게 끝이 있으면 참을만한데 끝없이 내가 이걸 해야 돼? 그러면 더 힘드시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리쿠리팅을 하시라는, <웃음> <얘기는>. <웃음> 복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. 복제를 하시는 얘기예요. 저는 그래요. 저 다단계 뭐 피라미드 조직 사람들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그것만큼 오, 오히려 공평한 것도 없어요. 음,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어. 어, 리더가 되고, 그래서 내가 일하지 않고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음, 부분들. 그쵸.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. 건물주만 권리소득이 있는 거 아니고, 그쵸. 가수만 권리소득이 있는 게 아닙니다. 네. 여기서 잠시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. 지금 나우나 씨가 콘서트를 하고 네. 있죠, 코로나 때문에.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분이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걸까요? 아니요. 아니죠. 아니죠. 런 관계자분들을 위해서. 그렇죠. 관계자분들을 음, 위한 그런, 그걸 우리가 알아요.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. 음, 가서 다 마스크 쓰고, 쫑이, 음, 음, 소리도 안 내고 이렇게 음, 노래 듣는 거예요. 음. 그 마음을 아니까. 음, 그렇죠. 그렇죠. 음. 그렇죠. 이게,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. 어. 왜 나우나 씨 얘기를 했냐면, 나우나 씨의 라이벌이 있었습니다, 옛날에. 지금은 라이벌이 아니야, 그분 그분이. 네. 남, 네. 아, 그분이, 제... 굳이 얘기 안 아, 해. 아, 네. <웃음> 그분은 네. 지금도 TV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. 우리들 아. 굉장히 사랑받고 있어요. 근데 나우나는 안 나와요. 음. 음. 안 나와요. 음. 이렇게 몇 년에 한번 콘서트를 음. 합니다. 누가 부자일까요? 나우나가. 나훈아가... 훨씬, 상상할 그래. 수 없는 네. 중에 나우나 씨는 네. 부자입니다. 굳이 본인은 노래 안 해도 되거든. 음... 안 나와도 되거든. 왜? 음... 권리 소득이 있으니까. 음... A씨 그분은 자기 노래가 없어요. 다 남의 노래를 부르셨고 아... 나오나는 자기 노래를 불렀어요. 작사 아... 음. 작곡 자기의 저작권이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 어마어마해. 이게 권리 소득이에요. 아... 그러니 자기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하고 음... 또팬 관리하고 음... 그러니까 지금더 탄탄한 한번딱 나타났을 때 음... 굉장히 어, 많은 어, 사람이 사랑, 그렇죠, 그렇죠. 네, 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사람들하고 더 많은 공감이 되면서 소통하고 음. 이런 것들이 권리소득인데 뭐나우나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우리 보험업, 영업에서도 그런 권리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 부분에서 리쿠리팅에 한번 신경 써보세요. 그렇죠. 지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되게 많아요. 음. 어, 같이 하면 좋잖아요. 네, 좋잖아요. 그쵸, 지도자가 되시고 네, 리더가 되시고. 네. 어,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, 아니 뭐 영업하시는 분보다 관리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진짜 필드에서 영업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. 근데 그분들도 다 영업해서 올라온 거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어, 그렇죠? 그래서 네, 네. 다 관리자의 꿈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